이루자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네, 자 혹시 네, 네, 네, 확인해 주세요 네 근데요 잘 됐어요 네요 네요 확인 중입니다 네요 네요 네요 네. 네. 네. 네. 네. 유혹이거 잊지 마세요 보는 것도 드려야 역시 한국의 인터넷이 그리워지는밤입니다 오? 야 지금 말씀하시죠 자 됐습니다 괄호 되십니다 지금 관광하지 다시 줄추 다시 다시 줄추 다시 돌아온 줄추 여러분 데즈커넥션 아잉드 소리 Hi again 자케이 y So I'm to try 저희 저희 되게 바쁘 u that I'm going to go to the house. I'm going to go to the house. I'm going to go to 자 h 자 house. I'm going t 고 go to the 몇 시간 뒤에 I'm g o i n 가 to go to the house. I'm g o i 근데 이거 진짜 오랜만이야. 비행기 떨어지자마자 메이크업 받는 거. 그 옛날 호주 공연 한번 가가지고 그거 이후로 처음이잖아. 몇년전 이후로. 공항 비행기... 쪽갈 때도 가끔 이런 일 있었어요. 막 옛날 막 미안 많아 음. 아, 이런 데갈 때도. 미국, 너무 바로 바로 바로 공연하고 수있 수. 있어. 일단 비행기 자체는 너무 오랜만이었어. 아, 뭐. 오랜만에 즐겁더라. 그래서 음. 오랜만에 이 시차가 안 맞는 이 기분. 어나 아직도 시차 어. 안 맞거든요. 나 지금 굉장히 불려요. 짠이 파이브. 근데 이거 시차 맞게 하면 안 돼요. 응, 한국도 가면 네, 진짜 한국도 가면 또안 맞아. 저도 사실 시차가 너무 잘 맞아요. 지금 나도, 나도 나도 지금 시차 너무 잘, 잘 맞아. 나 아, 시차 정확해. 지민이는 지금... 거의 거의 그냥 일상이 미국 시, 미국 쪽의 시차 아니야? 아, 원래, 그래. 저는 원래 저 원래 뉴욕 시간으로 살아요. 아침 진짜... 막여시 일어날 때니까. 사실 이제 잠자는 시간에 딱 LA가 베스트였던 거. <웃음> 짐식? 여기도 나쁘지, 여기는 조금 더 일찍 자버려요 진희 씨저음이 있잖아, 저음형 <웃음> 잠은 죽어서 자는 거다 응. 그런 거 있잖아요, 진씨 그래요? 근데요? 잠은 <웃음> 자야죠, <웃음> 형 그래도 여기 <웃음> 죽어서 자요 스티브하고 오케 나도 안 죽으시길래 <웃음> 아. 왜? 이런 줄 아. 낙서 먹고 먹었어 이게 참 그렇네요, 제가 새벽형 인간이 돼버려서 아, 실추석잘 보냈습니까? 그러니까요 이제 추석, 한국은 추석 연휴의 아, 날. 네. 날. 그, 마지막 날그 네. 마지막 날? 뮤버스 네. 보니까 마지막 날에보내고 시절이 있어 아이 분들 추석인데 추석 때그 달려라 방탄 나와 가지고 아그 우리 공수, 지금 무슨 무슨 편하고 있죠? 어. 전발시을해봐 어, 그 나온 거야 예. 네, 그걸로 이제 아미 분들 많이 아, 오늘 3일 중에 마지막 날. 어? 아 그거 공식? 아, 아, 어? 그지 되지. 검은 검은 스퍼한자약 깜짝 놀 신한 거야. 뒷부분에 나올고안나 어, 아신 아니야 공무신이 아, 고무신이 아 고무신이 제가 보충설는 고무신이... 해드리면 저희가 검정 공무신을 불러요 아, 진짜 네. 그냥 승부하지 말라고요 네. 네. 네. 네. 저가 네. 재밌다고 그러죠 아, 여기서 그만했으면 됐는데 안 나온 거 아니야? 아니 아니요 아니, 우리가 나온 게 그거예요 아니 우리 그, 그 앞에 만화 거 만화 OST 맞추기 그래 아, 그래? 이거 한 살펴봐 맞다 맞다 맞다 아까 보고 있었잖아 이미 제가 바람 기억 부른 것도 나왔습니다 어다 나왔어? 아다 나왔어? 연애 부른 거 나왔어요? 바람 기억 부르다 부른다 뭐 이런 것만 나왔을 거라 아마 부른다 바람 자리에서 일어났다 저는 음, 브로콜리, 브로콜리 음, 음, 음. 여러분 어떻게 음식을 좀 드셨어요? 이거, 맛있는 거좀 드셨어요? 조석음식야가 음, 투정 얘기 좀 해봐 우리, 우리가 추석 우리, 추석에 이어버렸는데뭐 우리, 추석에... 이러고 그래. 그러니까 우리 추석 때뭐 하는지 추석에 우리가... 우리 작년 하는, 추석 때는 뭐했냐 우리 추석에 집에 간적 있어요? 나 추석에 갔어 내 차례 차례지 했어 나 추석에 갔어 나 고향에 갔어 나... 나... 나안 먹을래 했는데 너무... 작년 추석나뭐 했지? 작년 우리 쉬었었어 우리 쉬었어 여러분, 여러분은 추석 때뭐 하시나요? 추석 때뭐 명절 음식 그냥 옆에서 깨딱깨딱 그쵸? 옛날에 옛날에 한 초등학교 중학교 때 추석 때, 때. 때 사촌들이랑 다 같이 이제 게임방 간적 있잖아. 아, 있지 어, 있지 시골에서. 우리 집은 네. 진짜 게방 가고 그랬지. 진짜 분업한가지 음. 우리 우리 모든 이 가족들이 다 뭔가를 하고 있어. 음. 아요 그래? 너무 좋아. 부모님은 이제 아, 아버지는 이제 그 껍질 장만 감각. 껍질 숙제. 아 우리 어머니 <웃음> 하고 계시면 옆에 나랑 형부터 해서 리하고 그런 거도 <웃음> 하고 <좋아하고. 웃음> 우리는 완전 빨리고 빨리 끝내자. 약 이런 중사 공차의 공장이 뭐. 우리는 차례 팩토리. 아, 우리는 제사까지 지냈었거든. 할아버지는 해 말이에요. 그래 가지고. 어, 우리. 약간 전이나 얘기. 이런 거를 그냥 가게에서 사왔어. 요리할 때니까. 근 꿀이네. 그생더도 맛있고. 꿀도 맛있어. 그리고 나는 맞아. 나는 추석 때는 딱 이제 TV 앞에서만 있었어요. 그 추석 특집. 음. 음. 아, 추 아, 나는 그 아, 추석 그, 아, 특집 재밌있지 그, 아니 그 제사상에 과자 올리잖아요. 왜? 음. 네 저는 크라운산도 같은 거 올렸었어요 그게 생전에 좋아하셨던 음, 거 그냥. 진짜 좋아하, 좋아하셨던 거나 그거 먹고 싶어가지고 그냥 언제 음. 그거 저거 빼올까 우리 집 치킨 뭐. 올리는데 치킨 음. 나도 치킨 올리는 데도 있지 음. 우리, 아, 우리 그래? 집은 종이 응. 구이 종이는 뭐 있지? 좋아하시는... 아, 나 진짜 그 과일 순서나 이런 거다 외웠었네 홍동 백서? 공공백 이런 거? 다다 네, 다 외웠었어요 뭐 광양하고 생선 머리를 두는 광양 그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음. 아, 진짜 음. 나는 제사를 해본 적 기억이 없네 여러분, 장남이라고 그러면 아버지가 꼭네가 나중에 해야 될거 알아야 된다고그런데 그래. 그래. 약간 그래. 좀, 뭔가 좀, 시간이 좀 많아진 맞아. 거고, 원래는 되게 간소하대요. 희실 세계 이왕 선생님의 막 그런 거중가에서 되게 간소하다고 하더라고요. 음, 겁나게 음. 네, 음. 카메라 틀어놓고, 신경 안 쓰고, <웃음> <웃음> 얘기하고 있는 게 너무 웃기다. 제 사실, <웃음> 아니 뭐, 사실 <웃음> 딱, 아니야! 카메라만 틀어놓고, 뭐뭐 그러니까, 평상시대로 <웃음> 얘기하고 <아니> 뭐 <웃음> 있는 게, 아니 뭐, 그냥 뭐, 그냥 이렇게 살아요 우리 아빠는, 우리 아빠는 그 할아버지 할머니 제사를 지내지만, 그 저한테 그런 저희랑 저희 형한테 그런 얘기 했어요 아야 석진아 잘해 지내고 힘들다 나 아빠 그렇게 아빠는 잘례 지내줄 필요없어 아, 저도 저도 저도 제사진 필요없다 아빠그러더라고요 우리 아빠도 그런거 그, 그런 하지 말라고 나중에 나그 뭐야 싸운다고게요 아니 고생시키기 싫다고 아 선생님 명절 되면 친척들이랑 싸우는 일들이 가끔 있어가지고 저희는 뭐 거의 그런 일이 없었는데 뭐 되게 잘 빌빌 리 하다면서요 뉴스도 많이 나오고 그냥 그럴 때조 형이 그냥 좀. 밖에 좀몇분 나랑 나란... 음. 있다 오면 되지 음. 음, 그때는 아니, 이제 약간 안방에 이제 추석특시의 오세암 그거 보고 오세암 아, 오세암 너무 좋지 눈물 좀흘리나올로 네, 집에 무조건 보고 나그로에년 전에 크리스마그 왔어 아마 그래. 연습생 때그 옆에 저기 혜민의 <웃음> 아닌가 그때 아닌가 멤버들이 보여줬는데, 나 그거 오세아, 어, 오세아 그거 아마 내가 막 우겨가지고 딱 내가 아 너네 너너 거실에서 봐. 보고 있었어, 가 오세아, 하소, 하소, 하소. 하소. I love you 아니야, 어? 댓글 어, 우리 알라비... 아 그래 알라뷰 아니 우리 우리 그 되게 우리 브라운관 티비 있을 때 있잖아 아, 되게 이풍뚱한 티비 있을 때막그 늙은 고 영화 보고 아. 뭐, 그때 오세암 오세암 재윤 씨 아니 재영이가 오세암을 그렇게 좋아하잖아 스님. 아니, 스님. 나 오세암. 나 진짜 우리 오세암 아 진짜 엄청 첫 숙소 살때 음. 그때 이 두꺼운 거 그거 가다 브라운관 여기서 이제 맞지? 오세암을 안본 분들께 좀 스포하자면은 길손이 신이 됩니다 음. 이제 오세암은 그 다섯 살예그 암자 이런 뜻이에요 오세암 그 옷에 암? 응 옷에 암? <웃음> 병? 암? 암, 암? 아, 암? 아, 암자 암자 아, 암자 암? 아, 암. 암. 아, 알아? 아, 병세 암자 개그치고 개그치고 세야고 아냐고 그 오세 오세 암 아, 병세암 병암 요즘 시대 따라가려고 많이 노력하는거 같은데 많이 많이 집에 안 간? 되게 약간 아, mz 세대 이런 거 입에 달고 살것 같아요. <웃음> 요즘 n 지 세대가 말이야. 이제 <웃음> <웃음> 그런 거에 있어서.